수아니가 내일 여기로 겠대 자기 혼자서라도. 애가 혼자 어딜 가? 어, 네입니다. 미안. 아, 미안합기다 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다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이 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팀장님 여기 11호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아, 어. 어, 저게 뭐야 진짜? 너 여기 장으로 착각 있어? 아, 무 없어 아, 올라라 빨리빨리! 빨리 출발! 빨리 빨리 출발! 빨리 빨리 출발! 빨리 출발! 빨리 출발! 빨 열려 있다니까? 아, 우리 출발! 빨리 출발! 리 출발! 빨리 다발 빨리 출발! 빨 선을 끝나면 들어간다. 당신들 말이야,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. 자, 들어올어 우리 한참에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